좀비야, 아 좀비야 뒤로! 뒤로! 뒤로! 아 어, 어, 여기도 좀비! 어떡하지? 아 올라오세요 누나! 오, 빨리 좀비. 빨리 주시! 어 여기 좀비, 아, 좀비야! 누나 거야. 빨리 오세요! 아우 좀비가 총을 쏘는 거야! 무슨 좀비야! 와겁이다 겁이, 겁이다 와아! 아 이제 비가저 아, 나무! 저 나무로 올라가야 누나! 어디 올라가라고? 누나 이쪽 오, 올라오세요! 오. 빨리 빨리! 아, 나무로 올라오라고? 빨리. 좀 따라오세요! 나 힘든데? 다리 뭐해? 어나 다리 이쁘면 진짜 아우 하게 나오는데 와저 좀비 뭐어지게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야. 허허허 야. 허허허허허허허 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야허허허허허허허허야허허 누나가 떨어졌어! 막나 누나, 내려와 내어와오 얘는 진짜.. 귀여워! 누나 쟤 좀비를 쳐! 로 쏘세요! 아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거모아내 생각을 해보니까 나 서큐브스잖아 에그죠 아니 우리가 좀비 가는 쟤네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웃음> 내팬들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와이 누나 이 와중에 아주... 아 좀비! 팬이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누나! 오 아닌가? 안닌데펜 아, 맞는데? 아 진짜 누나 빨리 오세요 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누나!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잠깐만 누나 너무 어두운 거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횃불 좀 켤게요 이렇게 자 됐다 가시죠 누나!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이고 됐거든 어, 어디로 가? 일단은 누나! 산 알았어 오 좀비들 진짜 아저 어, 아무래도 내팬 같은데 아 어, 아니라니까요 진짜 맵벌 얘기 알았어 아 어. 어, 어떡하지 전화도 안 터지고 아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 어, 아 어, 누나 어떤 막다른 길인데 이거 어떡하지 누나 저를 밟으세요 어. 어, 어, 아, 너는 어떻게 올라올라고 아어 그러네 그럼 누나 자 내려와 보세요 예, 네, 내려와 보세요 예, 네, 누나 앉아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누나를 살짝 받고 야! 아. 너 장난해 지금? 누나 제가 누나보다 나이가 어르니까 제가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매니저가 갇 수가 있어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알아서 올라오세요 누나! 야! 같이 가! <웃음> 어 진짜 역시 누나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어 웃기지도 않아 진짜 쟤어고봉아누나 무서워 어떻게 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누나 아, 너무 어두운데 여기 어디지? 아 어, 진짜 큰일 났네. 아 어, 어디라요? 길이 있는 거 같아요. 이리로 오세요. 어 그래. 어 뭐지? 어, 막다른 길이네. 누나 좀 도와주세요. 어, 안돼나 내일 샜단 말이야. 소통 망가진다 아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어 누나 저기 뭐가 보여요? 이리로 와보세요. 어 저건 뭐지? 어 저건 뭐야? 어 누나 사람들이에요. 여기 원주민인가봐요, 누나 빨리 내려가보자.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저 코봉이에요! 여기 서키버스구요 저기, 아, 아, 원주민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코봉이와 저희는 서키버스에요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쟤 뭐라고 하는 거니? 아, 저기, 인사하는 거 같던데요? 반갑다고? 우와, 우와, 우와! 우가 우가 우가 우아 우가 호호호 <웃음> 우 우가. 아 예.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아예 우가 우가 우가 아 우가 우가 우가 아 우가 우가 우가 아 진짜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배고프다고 음식이 좀 없냐고 하니까 아유 친절하게도 음식을 대접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뭔 대화를 그러시 그래? 난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 누나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나 아 누나 따라오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와 누나 가시죠 어우 구봉아 나 너무 배고파 누나는 뭐 먹고 싶어요? 어? 나핵 불닭볶음면 뭐야? 자 이쪽에요 누나 자 이쪽 으 아! 뭐야 저저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좀비잖아 누나 어 뭐야 저 어떻게 된거야 우와우와우와 뭐, 뭐야 저기 저아 저기 저 석상 뭐, 뭐예요우와우와우와우와네 누나 누나 누나 왜그런거야 네. 왜그 난리야 지금 이 원주민들이 저 좀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 시.. 시긴 종이야?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어.. 어떡해! 그럼 어떻게하냐고뭘 어떡해! 요죄히도망가야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가 누가누가 에? 우가 누가 우가, 우가! 어디 가냐고! 뭐야! 떠난 줄 알잖아! 야! 뭐해! 잡아라! 좀비들 풀어! 누나 누나! 좀 맞춰주세요 오, 어, 도마가좀더 빨리 뽑아 빨리 뽑 어떻게 어! 누나! 어! 밖에야요바뀌요 누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나삼장해 와! 좁니다